안녕하세요. 눈치 안보며 드라마 보고싶어 드라마 리뷰를 시작한 도쿄에 사는 제재입니다.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가 끝나고 시즌3가 시작되는 6월까지 또제 눈과 귀를 사로잡아줄 드라마를 아주 아주 기막힌 타이밍에 발견하게 되어 구독자님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 중간에 스포가 될수 있는 떡밥도 투척해드리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드라마 로스쿨은 JTBC 채널에서 매주 수 목요일 밤 9시에 시작하며 4월 14일 수요일이 첫 방송 시작입니다. 로스쿨 티저 영상을 처음 보자마자 든 생각은 펜트하우스식 연출방식? 아 뭐라 하는게 아니고요 제가 어느 순간 펜트하우스 빠순이가 되어있다보니 그냥 눈에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로스쿨 학교 교정 내 법을 대표하는 상징물 정의 여신상을 비추는 인트로의 카메라 동선과 펜트하우스에서 천사 조각상 헤라 여신상이 겹쳐지는 느낌이었고 첫 시작부터 사람 한명 죽이고 시작되며 범인이 누구인가가 스토리의 시작이기 때문에 펜트하우스식 전개와 합사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긴 좀 힘들더라고요. 암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드라마를 소개하는 이유는 믿고 보는 배우 김명민 님이 출연하시고 그 밖에 응답하라 1988에서 서울대생 덕선이 언니를 연기했던 류혜영 배우가 나와 찰진 케미를 선보일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JTBC 로스쿨 티저 영상에 나온 첫회 줄거리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한국대 로스쿨 겸임 교수 겸 검사장 출신의 대형 로펌 변호사인 서병주 교수 안내상 씨입니다. 학생들 모의재판 수업 중 교수실에서 사망된 상태로 발견이 되는데 사량의 필로폰이 다량으로 검출된 커피와 당일 퀵으로 배송된 혈당 검사지를 보고 양종훈 형법교수 김명민 부립니다는 타살이라 확신을 하는데 양종훈 교수는 숨막히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식 수업과 독설의 기본인 직설화법으로 양크라테스라 불리며 학생들 사이에서 깊이 1호 대상이자 사망한 서병주 교수와 검사로서 현직에 있을 때 재판일로 법복을 벗었기에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이... 진위기... 아, 스스로 용의자로 하죠. 세간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엄청 떠들썩하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본인들의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다들 무관심해하며 각자 공부만 하는 한국대 로스쿨 학생들을 보며 덕선이 언니, 아니 강솔 A 류혜영 분은 이들의 비인간적인 면모에 환멸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내의 변호사 시험 패스를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라 자신 역시 도서관에 틀에박혀 전국에 날고 긴다는 공부의 신들과 경쟁을 해야만 했죠. 그녀는 차상위계층 전형으로 지원하여 경쟁률과 커트라인이 낮았던 덕에 합격까지 간 케이스라 더 죽을 듯 공부해야만 그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었기에 현실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살인사건이 또 다른 로스쿨 학생 한주휘. 김범 분에게도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요. 그는 한국대 로스쿨 1학년 수석으로 들어와 42차 출신의 경찰대 입학 후 자퇴 경력도 있는 말 그대로 수재 검사 출신 삼촌 손에 자라 자신은 삼촌을 엄청 따르고 삼촌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 다짐했던 그렇게 존경에 마지 않던 그의 삼촌은 국회의원 친구에게 땅을 상납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죠. 법을 잘 알아 법 위에 있었던 삼촌이었던 거예요. 이로 인해 한 주인은 삼촌에게 크게 실망하고 4시 3차 면접을 포기한 채 로스쿨로 진학했던 것이죠. 삼촌 같은 사람을 막기 위해 검사가 되려 했던 그였기에 이번 서병주 교수의 살인 사건이 남날 같진 않은 듯합니다. 왜냐하면 서병주 교수 안내상 그분 역시 공짜 땅 뇌물수수 사건의 주인공이었고 양종훈 교수 김명민 분과의 사이가 틀어진 이유 역시 존경에 맞지 않던 법쪽의 소신가였던 서병주 교수가 이러한 법을 이용해 56억이라는 땅을 공짜로 받고 법망을 이용해 슬쩍 피해갔기 때문이었던 거죠. 이후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학교 기금발전을 쓰라며 그 땅을 한국대 기부하고 겸임 교수가 되었던 거긴 하지만 양종훈은 그래도 존경했던 인물이 비리를 저지르고 제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것에 크게 분노를 했더랬습니다. 살짝 스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주위의 삼촌이 서병주 교수 같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저는 그렇게 살짝 생각이 드네요. 드라마 로스쿨에는 이 밖에도 실력이 쟁쟁한 배우들이 함께 이야기를 펼쳐나갈 예정인데요. 한사 출신의 민법 교수이자 리걸 클리닉 센터장 김은숙 이정은뿐이고요. 대학까지 줄곧 1등을 놓치지 않은 법조인 집안의 금수저 1학년 강솔비 신분상승 사다리로 선택한 로스쿨 1학년생 서지호 인류대 의상학과 출신의 로스쿨 1학년생 전예슬 그리고 엘리트 산부인과 의사 출신의 로스쿨 1학년생 유승재 한국대 사회복지학과 출신으로 인권변호사가 목표인 학생 민복기, 졸부 집안 이미지 변모위에 로스쿨에 들어온 학생 조예 범등이 인물들이 드라마 로스쿨의 이야기를 풀어가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JTBC 수목 드라마 로스쿨,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으 빨리 보고 싶습니다. 대박나게 소망하며 드라마 로스쿨 시청 전첫 영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